다음은 2020년 하반기 교체된 외국계 기업 신임 한국지사장 뉴스입니다. 독일이 본사인 세계적인 프리미엄 주방용품 브랜드 휘슬러는 글로벌 명품 주류 기업 디아지오 코리아 이경우 대표이사를 휘슬러 코리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머크그룹은 머크코리아 신임 대표의 김우규 박사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우규 한국 머크 신임 대표는 부임 후첫 공식활동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명품회사 포드는 데이비드 제프리 씨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화웨이가 솔루원 전임 화웨이 필리핀 네트워크 사업 총괄 부사장을 신임 한국 최고경영자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코리아는 김경호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신임 대표이사는 자산운용사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한국지점 부문장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로빈 콜건 씨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담배 회사 BAT 코리아가 김은지 신임 사장을 선임했습니다. 국내 담비업계 최초의 여성사장으로 선임된 김은지 사장은 그룹 본사 차원의 전략에 기반해 BAT코리아의 국내 사업을 총괄한다고 밝혔습니다. BNP 파리바 카디프 생명이 신임 대표이사 사장의 오준석 총괄 전무를 선임했습니다. 한국오노약품공업은 신임 대표이사의 최우진 부사장이 취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갈더마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김현희 메디컬솔루션 사업부 총괄이 선임됐습니다. 컨볼트코리아는 신임 한국지사장에 오진욱 씨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는 시크릿다이렉트의 설립자이자 글로벌 CEO인 아이작 벤 샤바트 회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자세한 뉴스와 정보는 저희 인터넷 뉴스 매체인 주한외국기업뉴스 GEN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